전 대구 수봉관점에 와있습니다 <웃음> 메뉴가 짬뽕밥, 짬뽕, 중화비빔밥, 중화비빔면, 볶음밥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. 주문은 12시 12분 했는데 네. 1시 오시오 기본 1시간 이상은 좀 웨이팅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저녁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. 진짜 딱 시간 정확하게 1시, 오시 후에 딱 되니까 바로 밖 지금 들어왔습니다. 려죠시시 <놀레> 어? 아... 우 국물 좀 살짝 건축하면서 되게 기가 막힌데거앞뒤으로 왔다가 이렇게 막... 가지 이렇게 국물이 음, 살짝 걸쭉하면서 지 면에 어떤 뭐 찰기나 이런 거좀 무난하고 응. 막 질거나 뭐 반죽이 질거나 뭐퍼다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계란 노른자로 국물에 살짝 풀어서 계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여기 회장님이 중화비빔밥을 같이 드실 때는 중화비빔밥 먼저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중화비빔밥은 짬뽕이 맛이 없을 거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일단 궁금해가지고 근데 뭐 음식도 일단 그 짬뽕이 먼저 나오고 중화비빔밥이 안 나와요 좀 늦게 나오나봐요 중화비빔밥 되게 기대가 되는데 저 짬뽕은 마음에 듭니다 달콤하고 그 양을 그리고 항상 딱 사전 주문 받은 양만큼만 만들어요 그래서 주문을 미리 네. 처음에 주문하실 때 하시는 게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고기 하나 드릴까? 반개 드릴까요? 반개 드릴까? 야친한 동생이 왔는데 처음에 먹기 전에 잠깐 카메라 잡아주더니 아니, 아니, 맛을 한번 보더니 카메라 잡아줘달나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먹고 있어갖고 <웃음> 공기밥 하나 공기밥 하나 아. 채소가 좀 많이 입은 감은 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촬영 업종은 받았는데 공간이 이렇게 없지 않아서 카메라를 세우고 방송을 하기엔 좀 그래갖고 오늘 부득이하게 스마트폰으로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, 중화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음. 어 냄새 기름 냄새랑 기네. 자. 나리 자, 과연 어떤 맛이길래 이걸 먹고 짬뽕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<웃음>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응. 확실히 기다린 보람은 좀 있는 맛이 나네요 음. 그 죽어빈팥, 짬뽕 와,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드시고 가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음. 기다린 보람은 좀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짬뽕을 먹을 때는 짬뽕이 굉장히 진하고 맛이 좋다고 더 느꼈다가 아, 지금 중화비빔밥을 아 지금 다 비웠는데 이걸 먹으니까 양념 맛이 아무래도 좀더 강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걸 먹고 이걸 방금 전에 제가 한입 먹어봤거든요 짬뽕 맛이 밋밋해져요 네.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중화비빔밥을 드실 때는 짬뽕을 먼저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좀 맛있게 좀잘 먹은 것 같아 오늘 어. 자 여러분 그 짬뽕 먹고 나면은 여기 영수증 지참하면은 예, 영수증 지참하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 근처에 사거리인데 있는데 커피숍데서 커피나 음료가 좀 할인이 돼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 오늘 짬뽕은 일단은 맛도 맛이지만 제가 또한 두어가지 정도 장점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손님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, 있더라도 어좀 눈치 보지 않고 시간껏 이렇게 내가 뭐, 먹을 시간껏 좀 충분하게 여유있게 어, 먹고 갈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좀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. 사실 여러분도 맛있는 집 가고 그러면은 괜히 손님들 많이 기다리고, 기다리고 계신데 식사하다가 괜히 좀 눈치 보이고 아 빨리 그냥 먹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아, 정말 손님 한분한 함부로 분한테 진짜 엄청 친절하고 농담도 이렇게 한 번씩 고할 정도로 아 진짜 음,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아참 진짜 어, 좋은 맛있는 음식 좀 즐겁게 잘 먹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좀 추천합니다 수방반점 혹시나 짬뽕 땡기실 때한 번씩 오셔가지고 대구 근처 오시면 들렀다가 한번좀 드시고 가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랑한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서비스로는 커피 한잔 또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는 역시 야외에서 먹어야죠. <웃음>